어우, 어우, 어우, 어우, 어우, 어우, 어우, 어우, 어우, 어 어우, 아, 어우, 어이 안녕하세요. 아, 그냥 라거 먹고 싶은데 이어 메갈모 특 그냥 라거만 마신 그냥 그 뭐지 그 골든 뭐야 그 하와이 그 뭐죠 비그웨이브 그게 제일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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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 나온다. <웃음> 조심해. 네. 지금 콘서트 끝났고. 와, 진짜 이 콘서트는 이, 이 퀴시트는 진짜 거의 초조금이라 약간 걱정돼. 지금 약간 나머지 세 번, 지금 세번 남았는데 살짝 걱정되는데. 아, 최선을 다해야죠. 그래 계속 운동하고 뭐 이렇게 거시했는데. 쉽지 않습니다. 집좀 정신줄 잡고 해야지. 뭐 요새 영통을 이렇게 세로로 한다면서요? 저는 영통 같은 걸좀안 해봐가지고 좀 어색해요. 사실 이게. 그냥 맨날 스티커폰으로 통화해가지고 살짝 귀걸이도 살짝 비호감인데 그냥 무대 귀걸이니까 양해 좀. 그래서 I don't 아니 Any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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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크린이 나가가지고 좀 이제 딜레이가 됐고 좀고 공연 늦게 끝났어요. 발가락이요? 좀 더러운 것 같아요. 그런 제 발가락이 지금 신발을 신고 막 와도 아직 못 신어가지고 좀 더러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Mary m i l l e 다들 you guys spell Mary as M-E-R-R-Y? I'm I'm just curious t h a if it's intended or what. 그래서 유행인가요? 응. Is it a trend to marry... Um, to... to ask, ask, us marry, to marry, marry you guys? 아 <웃음> Tired a r m yes, sorry but 이게 이제 공식이 됐다길래 그 공연 끝나면 아오는게공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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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you know, it's gonna be solved anyway. As time passes by. 난... <embroiled> <ferment> Bicycle to the c h o 예 네, 나중에 부를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about the um the the new playlist I'm I'm getting ready and I'm working on it. Um I have I've I'm I'm inviting a really interesting unexpected people to my um album. Please 주주주 아, 주세요. 마, 말이 말이 더듬 더듬 거지.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늘 그랬듯 성함이 나올 뻔했어요 우와우씨. <웃음> 감사합니다 이거 그건가? 그 1.2개? 아니에요 아니에요? 그때 LA... 아, 아 이건 미국 거? 그때 뭐 1.2개로 늘려달라고 해서 뭐 연락 많이 받았어요 뭐 우리 집 초코파이도 좀 늘려달라고 해주면 안 되냐 뭐, 몽실도뭐 1.5개 해주면 안 되냐 뭐 제가 네 여러분 저는 지가 아니기 때문에 음. 죄송합니다 지금 정국이가 무슨 뭐또안 먹는다고 살이 걔도 겁나 빠져서 걔 지금 69, 70인가 그래요? 지금 저랑 비슷했는데 근데 안 먹는다고 지금 이걸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정국이 보면서 이제 좀 반성 중이죠 나도 안 먹어야 되나? Yo, JK is on a diet and he's in a tough one He's on a tough diet So I'm just worried but Um, j well. hey, a z e s a l w u s a s w e l l w a t What? What? What? h a t What? What? w h t What? w h o t w h a l What? a t What? a t w a t a t What? a t t h What? w a a a a w a t a t a t t I I used to um, I used to I'm um, plan plan to have one, and I actually had actually had a sketch, but I just cancelled it because I was afraid. Because you know, I'm I'm a I'm a kind of in a in a rush guy. I just you know I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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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after I got, a, got more, I get more in shape later, I think Will you have a new song this year? You bet 오른쪽 엉덩이에 우정 타투 하기로 했다고요? 우정 타투를 이제 여러 가지 도안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겠구나 근데 뭐 지금 뭐 말만 하고 지금 계속 실행은 못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일곱 개의 점을 찍자부터 시작해서 뭐뭐뭐뭐 뭐, 뭐, 뭐, 북두칠성을 하네 뭘뭐 일곱 개의 뭔가를 하네 뭐 치를 그냥 치를 심플하게 새기자네 뭐 근데 저 하면 저는 약간 발목 그냥 발목 그 그냥 발목에 하고 싶어요 심플하게 근데 사실 제가 타투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, 이유 자체가 어쨌든 몸의 디자인이잖아 타투도. 근데, 타투를 제가 팔이나 이제 보이는 데 하게 되면 누가 다 알아보는 게 싫어, 밖에서. 타투 보고. 제 갠가? 가뜩이나 저는, 뭐, 제옷 스타일인지, 뭐 목소리인지, 뭐, 뭐 때문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편인데, 그, 여름 같은데 또 이제 저는 거의 뭐 헐벗고 다니니까, 반팔엔 반바지 입고. 근데, 이제 그 타투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까봐, 그게 좀 싫어가지고. <웃음> 가뜩이나 좀, 밖에서, 좀 튀어서 그런지 약간 키가 있고 이래서 그런지 좀잘알아본 당하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. 뭐 저는. 아 근데 얼굴 보니까 한 70kg까지는 빼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아. 저 라스베가스에서 조깅하고 그랬어요 아침에. Um, sorry so fast. What is your hair color? I'm in, I'm in gray. How many Pokémon cards have you collected? Oh, I brought this album. I thought I brought this album, but I didn't. p o k e m o n 그거 제가 모은 거 보여주려고 사실 그걸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어, 없던데. Sorry, I think I, I missed it. <웃음> 왜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비빔면이 막 그렇게까지는 안 먹고 싶은데 왜 해외에 오면 미치게 땡길까요? 자 지금 먹고 싶은 게평양냉면이랑아그 다음에 봉평 매일 맛국수 그 다음에 짜장면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, 회덮밥 아, 이살못빼 이러니 어떻게 다시 6 0피대로 가겠어 그냥 운동하고 먹고 말지, 그죠? 아니 렇잖아요다 참고 살건 뭐하러 사냐고, 뭐하러 돈 벌어고, 그죠? 다 면이네, 그죠? 저 면기신이라서 I'm a noodle ghost, if you understand. Spanish, oh, sorry, I'll definitely learn. 포켓몬빵 신상 나온 거 알고 있어요,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 발등을 찍는 거 같아서 그 편의점 가서 사 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뭐저 아마 스티커 한 100개 좀 넘게 모은거 같은데 뭐막그왜 당근이나 번장 같은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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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션 I'm very good 괜찮아요 너무 힘들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같이 못 즐겼잖아요. In Korea we have to we have to shut stand it up. 뭐 일어나면 코로나가 더잘 퍼지게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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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위해 아니까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네,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어색해 가지고. You love the show. Thank you. appreciate it. What will you do in the week between the shows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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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cuse me, I'm going to drink water. Wink! It's easy. Do you want to get a friendship tattoo? Yeah, I do. It's not a... Oh, yeah, it's a friendship tattoo. It's like a team tattoo. V-Live is lagging. Oh, sorry. Wi-Fi here is not really good. Her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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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erally, like, dying to have children, like, some day. But now, you know, when I think of a kid like me, and, you know, um, I don't really want to. I can't imagine. i 상하 o 아 i m a g 저랑 e i 어 s 을때 a 머니속 e a 청 d I. When I was young, I was so angry, so I'd r a d r I r a n o r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저 세븐 매직 마운틴스 그거 오고로디뒤는내가 너무 좋아해서 거기 놀러 왔고 나머지는 안 갔어요 오션은 제가 옛날에 봤어가지고 오션은 어뭐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라스베이거스가 저랑 막 바이브가 막 되게 잘 맞지는 않고 노는 쪽으로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조깅하니까 진짜 좋더라. 아, uh, 야, yeah, I will. I will sleep and rest. I'm, I'm leaving at like 30 minutes. w we'll e just c h i l l i t 그냥 뭐브이로 o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a l k i n g g i b b e r i s h o i n g 진짜. for the compliment Oh, the snoop co collab is n o Okay That's good Oh, 이 죄송해요. 멘트는 도저히 못 읽었다. 그냥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다 가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여기서 호텔에 있으면서 그냥 공연하고 쉴 때는 책 보고요. 네. 책 보고 유튜브 보고. 음, 스베가스는 미술관이 많이 없어서 어못 가고 그 그렇게 지냅니다. 네. 그러고 뭐 저기 그 별의컵을 좀 했고요. 아르세우스랑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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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있고 좀 어쨌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음, 앞으로 그냥 더 에이,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,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별로 생산적이지는 않았지만 뭐 V 이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나자고요 Guys